자, 다니엘 강의 2강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그 우리가 1장에서 6장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은 배웠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루었었죠. 자, 오늘은 7장에서 10 2장까지가 아니고 오늘은 7장에서 9장까지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12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어 이게 지금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어 오늘 어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안 돼서 7장에서 9장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번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 있어요. 자 다니엘 7장 어,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자,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어, 침상에서 꿈을 꾸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자, 벨사살 왕이 어떤 왕이었었죠? 네, 그, 나보니두스라 그래서, 어, 이 나보니두스 왕의 아들인데, 둘이 같이 섭정을 했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해가 지금 원년이 되는 해는 언제냐면 나보니두스 왕도 있는데 한 3년 후에 이제 나보니두스가 어 이제 자기는 정치에 좀 관심이 없다. 나는 이제 좀 종교에 빠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종교 쪽으로 좀 달신 숭배에 빠져서 아라비아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예요. 그래서 벨사살이 이제 원년으로 집권을 했는데 어 나라가 굉장히 뒤숭숭하겠죠. 자 그런 상황에 어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우리 고레스 대왕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일으키는 고레스 대왕이 어, 이제 일어나서 자 여기 왜, 위에 화살표를 보시면 어, 표에 페르시아가 위에 메데를 공격하는 표시가 있죠 자 고레스 대왕은 원래 그본 저기가 할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스티아게스 메데의그 대 왕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고레스가 그 자기 할아버지를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메데를 통합하는 그런 과정인데 바로 이 해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니엘 다니엘은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있죠. 바벨론에 있는데 어 지금 국제 정세 지금 다니엘은 관료잖아요. 어, 상당히 높은 고, 고간인데 전 세계에 이제 지금 패권이 뭔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중심이 아니라 뭔가 지금 꿈틀꿈틀 밖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랬어요. 자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바람을 통해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봤더니 뭐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바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뭔가 이제 어 여러가지 혼잡된 인류와 문화와 그리고 죄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게 이제 바다인데 자 거기에서 큰 짐승 넷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어떻게 생겼어요? 사자한테 날개가 달렸죠? 자 근데 날개가 달렸는데 7장 4절에 날개가 뽑혔고 또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것은 어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장에서 누구 가 햇살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중간에, 막, 교만해가지고, 어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들짐승처럼, 막, 그 소처럼 들에서 7년간을 헤매게 되죠.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벨론이 66년 만에 망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권력이 이미 지금 이 예언을 받을 당시에는, 어 뭔가 이제 바벨론이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가 좀 뽑힌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2장에서는 금에 해당하는 거죠. 머리, 금머리 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 자, 7장 5절에 가면 곰이 나와요. 근데 이 곰이 어떻게 생겼냐면 어, 이빨을 이빨을 보니까 갈비뼈가 3개가 물려있어요. 자, 몸을 한쪽을 들었고, 이 사이에 갈비뼈가 있고, 그리고 많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어, 굉장히 많은 영토를 먹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바벨론 다음에 일어설 페르시아 제국은 굉장히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사이에새갈비대는 뭐냐면 새 제국, 어, 당시에 유명한 제국인 이집트와 바벨론과 리디아를 이 메데파사 제국이 먹게 된다. 그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뭐예요? 예, 표범이 나오는데 표범하면 뭐, 뭐죠? 굉장히 빠르죠. 인첩하죠. 그런데 빠른데 거기다가 날개까지 달렸으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자 이것은 어, 바로 마, 마게도니아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어, 같이 가는 그네 명의 장군과 같이 세계를 제패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사후에 이네 명의 장군이 다스리는 나라로 그 나라가 또 이렇게 분할이 되죠.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8절 9절. 자 여기서 이제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자 7절부터 보시면은 어 이게 넷째 짐승이 굉장히 무섭고 강하고 쇠로 된큰 이가 있고 나머지를 발로 밟고 전에 있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불이 있다. 자, 이 짐승을 다니엘이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제까지 봤던 짐승과는 다른 짐승인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짐승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뭐 공룡이나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어쨌거나 좀 괴물 같은 거예요. 몬스터급인 아주 무서운 괴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상징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해석이 많았는데 정통 해석은 로마 제국으로 상징돼요. 왜냐하면 이 로마는 제국의 크기도 크기지만 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을 했어요. 어, 만약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오토 일세가 나중에 하는 그 신성 로마 제국까지 로마 제국의 그 연장선으로 본다 그러면 거의 한 1800년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요. 자 보세요. 로마 제국이 처음에 이제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죠.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이 언제까지 가요? 1806년까지 가죠. 그러니까 그 1800년 이상을 로마 제국이 갔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열 불과 작은 불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열 뿔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작은 뿔이 세 뿔을 갖다가 없애고 뽑은 다음에 나와가지고는 그 뿔이 말을 하는 그림을 이상한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죠. 자, 어,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 또는 묵시록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이제 계시가 있는 책인데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지금부터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열 뿔, 작은 뿔뭐 그 다음에 7 1회에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해석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또 다음 시간에 하게 될 11장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어, 부분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정신을 잘 집중하시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어, 모아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어, 공부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공부를 잘 하지 않으면 자,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어, 어느 것이 진짜라고 지금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런 해석들이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 만약에 한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하다가 또는 잘못된 해석으로 가다 보면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이나 13장, 17장이랑 맞물리는데 여기에서 거의 모든 이단이 나와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아, 이게 이런, 이런 뜻에서 이런 해석이 나왔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주장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어, 평신도지만, 뭐, 사역자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자, 하나하나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알기 위해서 먼저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은, 어, 이제, 다니엘하고 연장선상에서 좀더 자세히 기록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12장에 보면은, 붉은 용이 나와요. 용은 사탄이죠. 근데 용이 머리가 일곱이 있대요. 머리가 일곱 그리고 뿌리 열 일곱 왕관이 있어요. 근데 이걸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도표로 를 제가 제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서 일곱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보편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는 그동안 있었던 고대 근동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있었던 칠제국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애국 그 다음에 아수루, 아수루 망하고 바벨론 왔죠.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오게들 1십왕국 어, 다니엘은 이때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바벨론 사람이죠. 바벨론에서 파사로 넘어가는 그 시간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국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에도 똑같이 붉은빛 짐승이 나오고 일곱머리 열불이 나오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이스라엘이 어, 역사상의 국가로 실제로 존재하기 전에는 이것이 해석이 언제로 끝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로마시대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어 이스라엘이 국가가 실제로 역사 속에 등장을 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 이거 로마로만 보면 안되겠다 이런 해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을 거죠. 자 실제로 지금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기 직전의 상태까지 지금 왔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에서 작은 뿔은 이제 적 그리소인데요. 7장과 9장에 이제 마지막 한 일에 뭐 작은 뿔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요. 좀 이따 자세히 할 거니까 지금은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런 것들이 나온다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와 관련된 건데 왜 이게 지금 중요하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이스라엘이 지금 국가가 등장을 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물려서 들어간다 왜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이 지금 시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유대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시간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요한 계시록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에 대한 마지막 시간을 같이 얘기를 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 열불 국가가 뭐냐 어 종말시대에 등장하는 국가는 맞는데 세상에 마지막에 등장할 국가가 맞아요. 근데 이 국가는 어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핍박하는 국가예요. 그래서 이 열불을 봤을 때 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이거는 아랍연맹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우디 메카 사진이죠. 이스, 어, 이슬람 제국 이슬람들의 연맹으로 보는 해석이 있어요. 이거 이 10개 국가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석은 이게 유럽연합이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유럽연합이 한 10개 정도 됐을 때는 야 이제 마지막 때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10개 국가가 이제 열불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몇개 국가예요? 28개 국가까지 갔다가 또 2016년도에 영국이 지금 탈퇴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네 이렇게 지금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또 어떤 게 나오고 있냐면 어 이제 뭐 적그리스도 진영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신성로마가 오토 1세부터 1806년까지 이게 쉽게 말하면 은 독일 제국이에요. 근데 이제 카톨릭가 같이 연합이 된어 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제국의 신성 로마 제국 이름을 그대로 본따서 어, 새로운 신성 로마 제국이 마지막 때에 등장한다 어, 종말의 때에 그 제국이 이제 지금 등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유럽에 지금 보이시는 10개 국가가 10불 국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해석을 보기 전에 먼저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어, 예전에는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이제 이런 얘기 하면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고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알려져서 이제는 이제 불신자들조차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아, 이게 어느 정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본 정치 용어인데요. 신세계 질서라는 건 뭐냐면 냉전 종료 이후에 이 세계 질서를 개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정치나 종교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문화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추, 어, 이렇게 국가를 초월해서 하나의 정부 뭐 하나의 종교 이렇게 하나로 가져, 가자고 하는 그런 새로운 그 질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 무엇을 중심으로 가냐 전체주의로 가려는 흐름이에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림자 정부 뒤에 있는 정부가 있어서 이것을 어,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한 어떤 전체주의 흐름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어, 이 조직도를 보시면 흔히 프리메이슨이라고 알고 있는데 프리메이슨은 이제 종교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프리메이슨이라는 종파가 있었고 어 거기에 그또 숨은 조직도가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 호루스의 눈이라고 하죠. 이게 실제 여기에 그 종교적인 사상적 배경은 이집트 종교예요. 근데 이집트 종교 태양신 종교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 중에서 특별히 이제 예수회가 여기에 그 최고 기구로 돼 있는데, 어, 예수회가, 어, 전 세계 정치를 좀좌지우지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뭐, 일루미나티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뭐, UN 또, 어, WCC 전부, 어, 여기에 포함된 그 조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입되지 않으면 이 전체 세계의 질서에 지금, 어, 들어갈 수가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지금, 어,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근데 어, 사실은 얘네들이 그 기원을 어디로 보냐면 이건 자기들의 그 프리메이슨 경전에 나온 얘기예요. 자기들은 그냥 지금 최근에 2차 대전 이후에 등장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조직이 아니고 그 기원이 어, 성경에서 보면은 에녹이 두 명의 에녹이 있어요. 하나는 세세혈동 에녹이죠. 우리가 아는 거룩한 에녹. 근데 가인의 바로 어 아들이 에녹이에요. 그래서 그 에녹이 지금 같은 그그 그 피라미드 여러분 아시는 그런 이집트 피라미드 말고 그전 세계에 뭐 해저나 사막이나 무슨 중국 뭐 보스니아 할것 없이 어마어마하게 그발 발견, 많이 발견되는 그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런 그 문명들이 네피림 문명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것들이 다이 에녹과 관련된 문명인데 자기들의 그 조상을 에녹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요. 창세기 4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 세계의 그 정치, 종교, 사회 시스템을 다 보고 있는데 1995년도에 그 스티브 잭슨 그게 이라는 사람이 게임사에서 이렇게 제작그 카드가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이 카드가 일루미나티 카드라는 건데 어, 이 일루미나티 카드는 단순한 무슨, 이렇게, 뭐, 부루마블 게임, 이렇게 하듯이 그런 게임, 카드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좀 이상한 그 비밀들이 이게 있는 거예요. 1995년도에 나온 카드에 2001년도에 있었던 9.11 테러 사건이 보이고, 그리고 뭐 오바마 당선이라든지 그리고 2 0 1 6년도에 트럼프 당선 그리고 2011년도에 있었던 일본 쓰나미 카드까지 그대로 재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거는 지금 단순한 무슨 어 게임이 아니라 뭔가를 암시하는 계획을 어 암시하는 그런 그 플랜이 아니야, 자기들의. 또 하나는 어전 세계에 뭐 독재자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수신호가 있는데 어, 이들이 공통된 수신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수신호를 통해서 한 조직에 가입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17년도 이코노미스트지의 표지를 보시면 표지에 나와 있는 카드를 보시면 저게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즉 기독교를 상징하는 탑이에요. 저게 어, 마틴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조 반부학문을 써서 아 이제 기독교가 그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한, 개혁이 시작된 그 날, 그것을 상징하는 건데 그 탑이 무너지고 있죠. 그건 뭐예요? 뒤에서 누가 그걸 무너뜨리려고 한다? 예, 공산당과 예수회가 같이 연합을 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어젠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들이 갖고 있는 것케 플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조지아 가이드 조지아 그 미국에 있는 곳이에요. 아틀랜타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 어, 1980년도에 이렇게 탑이 하나 이렇게 탑 같은 건축물이 하나가 세워졌는데 여기에 뭐 여덟 개 국가의 언어로 무슨 10개명 같이 써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개명 같은 데다 뭐라고 돼 있냐면 자연계의 영원한 조화로 인구 5억면을 유지하자. 지금 70억이잖아요. 70억 중에서 65억으로 갖다가 죽이겠다는 거죠. 살상 대량 살상 계획이 여기에 써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 반대하는 유월드 오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낙서해 놓고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추, 인구 감축 카드가 또 일루미나티 카드에 있죠. 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가 있는지를 보시면 아 이게 결국은 하나의 그 시스템과 하나의 정부가 뭔가 뒤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교황청과 예수에냐, 그 뒤에 있는 뭔가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지금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알려졌다면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또 뒤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그 밑에서 다 움직이고 있는 건데, 어, 재밌는 사실은 히틀러와 교황 비호 11세의 관계예요. 자, 교황, 어, 비호, 비호 11세가 무솔리니하고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그래서 요즘 이게 좀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게 밝혀지면서. 어, 그리고, 평화협정, 그러니까 미넨에서 평화협정이 1938년도 9월에 있었는데 히틀러가 이때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1년 있다가 바로 2차 대전이 발발했죠. 자 이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서로 그 작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지금 보는 시각이고 어, 그리고 베트남전도 마찬가지예요. 티오 월남 대통령이 교황 바오로 6세를 73년도에 접견을 하고 그리고 파리어 평화협정도 이 해에 체결이 돼요. 그리고 공산화가 되죠. 어 천주교는 기독교와 다릅니다라는 구영재 성교사님의그 번역본 책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번역하신 책인데 여기에 이제 발췌를 제가 한 건데 여기 에 보시면 교황의 축복과 저주라 그랬어요. 그 교황이 이게 지금 옆에 보이는 거 황금장미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교황청과 로마 카톨릭의 공로를, 공헌을한 사람들한테 부여하는 어떤 공로상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나 뭐 아니면 다른 거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교황, 교황이 가서 축복을 한 데는 사람이든지 나라든지 저주를 받더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무솔리니도, 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교황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사례가 되죠. 그리고 케네디도 그리고 죽고 그리고 이집트 대통령 사다트도 그리고 나서 그의 저기 70, 어, 어, 저기 81년도에 암살을 당하죠. 자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1984년도에 한국을 교황이 방문을 했는데 그 해에 한강에 대홍수가 났어요. 그리고 어, 1989년도에도 역시 대홍수가 났어요. 그리고 어, 2014년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죠.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근데 이때 뭘 했냐면 200년 대희년을 위한 로마 대지도를 선물을 했대요. 자,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어 저기, 팩트를 찾아서 그냥 정리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어 지금, 이게 최근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어, 북한을 아마 방문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루어질지 안이럴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 자체가 지금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 어, 뒤에서 움직이는 그런 세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어 그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건 지금 이쪽에서 발간한 그런 은화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뒤에 뭐가 있어요? 그세 개를 열국으로 나누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 열부를 종말에 등장할 10개 국가로 해석하는 것 중에 이런 해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는 거예요. 자, 2차 대전 이후에 어, 이들이 지금 뉴월드 오더에서 10개 국가로, 10, 이 구역으로 나눈 거죠. 전 세계를 10개 구역으로 나눴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 보니까 한국이 중국에 편입이 돼 있었어요. 2차 대전 종료 직후에는. 그리고 1973년도에는 어, 우리가 서로 다른 구역으로 돼 있죠. 남한과 북한이. 근데 이것이 2009년도인데 2009년도에 어, UN에서 발표한 그 천년 한국 수립 목표에 대한 보고서에는 구역이 어, 지금 우리가 중국에 편입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유동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도 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외계인이다.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이 외계는 타락한 천사예요. 이제 타락한 천사인데, 외계 존재의 그 배후 조종을 국가들이 받고 있다. 자,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어, 여러분들이 이것도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 게,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뭐 홀로그램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눈앞에 막 미혹이 막 펼쳐질 때 기독교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신학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완전히 멘붕 상태가 돼요. 기독교를 대거 이탈하는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이고 얘네들이 어젠다가 뭐고 어디까지 가려는 건지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어, 거짓 메시아죠. 이제 자기들이 만드는 그런 메시아와 적그리스도를이 세상에 등장을 시킬 것이고 어,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라는 것이 실제, 실제로 일어나면 그것을 UFO가 집단 납치한 걸로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웃음> 기독교는 이게 붕괴를 시키겠다라는 어젠다가 지금 플랜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러면 성경적으로 제가 아까 신학적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제가 지금 하는 것이 꼭 맞는 해석은 아니지만 알고는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거 이런 해석도 <웃음>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다섯째 천, 다섯째 나팔이 불릴 때 뭐가 일어나요. 무적행이 뚜껑이 열려요. 뚜껑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어, 무적행의 사자 아바돈, 아볼로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황충부대하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미국 사탄 의 바포메상이라 그래서 지금 염소처럼 생겼죠 이게 지금 등장해요 그리고 어, 세른에서 이거는 이제 유럽 원자의 공동 연구소 인데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시바신 인도의 시바신상이 버젓이 서 있어요 근데 이 시바신상이 뭐냐면 이름이 파괴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 파괴신이 여기 왜 있을까? 그리고 이 세르는 뭘 하는 데일까? 여기에서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 아무 물질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더 입자를, 어, 가장 작은 입자를 추구하게 찾는 건데, 그러면서 그, 그 안에서 차원을 여는 뭔가 지금 다른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말들이 그 내부자에 의해서 지금 고발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런 그러면 이 존재는 뭐냐 이 갑자기 아볼론이 나왔는데 이, 이 존재가 어디서 온 존재냐 알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 6장으로 들어가면 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제 거인의 뼈들이 막 발견이 되죠 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신학적으로 해석을 못해요 근데 왜 그러냐 내필임을 어, 갖다가 어, 인정을 못해서 그래요 저게 거인이다 라는 사실이죠 거인 맞아요 근데 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자, 하나님의 사람과 그러니까 아들을 타락한 천사들로 보는 것이 초대교회와 그리고 어, 고대 그요세푸스 그리고 교부들의 그 전통적인 방법이 그러니까 해석이었어요.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해석이 어, 어거스틴이나 루터 칼빈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정, 카톨릭 교회의 해석이 어떻게 갔냐면, 이거는 경건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의 결혼으로 해석을 바뀐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아까 보이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있어서 대홍수 사건으로 심판을 받았는데, 이 사건을 일으키게 된 주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범 타락한 천사들 그들을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이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서 이게 뭐 블랙홀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무적행으로 우리가 보통 봐요. 그래서 이 무적행에 묶어서 큰 날의 심판때까지 가두어뒀다. 똑같이 지금 나오죠. 하, 흑암의 사슬이라고 자 이제 그럼면 흑암의 사슬이 모든 하여간 심판때가 되면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자, 조금 더더 더 자세히 들어가면 어 이제 에녹서나 뭐 미드라시 같은 그런 그 서적들이 있다 그랬죠. 그 고대 문헌인데 자, 이 문헌에 어 성경과 관련된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한 거예요. 성경에 아사세 염소라는 게 나와요.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염소를 갖다가 그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그런 게 작년이 나오거든요. 자이 아사셀이 어디에서 기원한가 굉장히 부정하게 보고 있는데 이 아사셀이 바로 그 천사의 이름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가 지금 어디에 가둬져 있냐 땅속에 가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심판대가 되면 등장을 할 것이다. 무적행위 열고 등장을 할 것인데 그가 바로 파괴신 아볼로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하면 우리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똑같이 따라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트리오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용, 짐승,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면 성, 성부 하나님을 따라하는 게 누구예요? 용이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을 따라하려고 하는 게 짐승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을 따라하려는 게 거짓선지자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이 짐승은 아직 등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나중에 등장을 하는데 계시록에 의하면 마지막 때에 등장을 하는데 그가 뭘로 등장을 하느냐 적그리스도로 등장을 한다. 그 말이죠. 이제 이해가 가세요? 자, 그래서 어,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뱀한테 저주를 하는데 네 후손도 즉 사탄한테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와서 너를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시죠. 자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열불과 작은 불에 관련해서 인공지능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인공지능 로봇이 나왔죠 근데 이게 굉장히 점점점점 발달을 해서 어떤 한 분야에서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딥러닝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인간처럼 배워서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자 근데 이것을 어 생체 치, 칩이라든지 아니면 손바닥 정맥 인증 이게 지금 실제로 지금 되고 있죠 여기다가 무슨 뭐 문신 어 문신 전자 타투라 그러는데 전자 타투와 이게 같이 접목이 돼서 어, 이것으로 지금 현재 뭐 현금 결제도 뭐다 하고 있어요. 근데 어, 이것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나중에 마인드 컨트롤과 원격 조정을 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어, 실제로 롯데카드에서 이거 이제 실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칩을 박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만 대면 현금 인출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AI 기술로는 굉장히 앞서 있는데 이게 빅브라더 사회라 그러죠. 중국만큼 이 통제 사회가 강한 데가 없는데 어 여기에서 지금 어느 정도로 하냐. 이 모자를 구, 어 운전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 군인한테까지 씌우는데 그 모자로 뇌파를 통해서 감정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어디까지 이제 더 계속 발달을 하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열뿔 최근에 이제 열뿔 작은 뿔과 관련된 최근의 해석들을 제가 살펴봤는데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다니엘서 7장에 어, 이 8절을 보시면 작은 뿔이 눈이 있고 또큰 입이 있어서 말을 했다. 이걸 그냥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모양 그대로만 봐도 뿔은 뿔이죠. 그쵸? 그래서 이것을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합니다. 어, 이 열불과 작은 불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해석들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어, 이거는 헬라 말기에 시리아 셀레코스의 왕들이다. 열불은 그, 그리고 어, 그 작은 불 적그리스는 안티오코스 사세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이 로마 카톨릭 교회나 또는 신성 로마 제국 쪽으로 본다면 이것은 적그리스는 교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만약에 이슬람 제국으로 보면 이슬람 연합 수장이 될 것이고 유럽 연합으로 보면 유럽 연합 수장이 작은 불이 되겠죠. 그리고 어 지금까지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림자 정부나 또는 이 세계 19역과 관련된 종말 시대의 제국 어떻게 등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등장이 했을 때적그리스도가 그런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일 수도 있고 육체로 온 사탄일 수도 있고, 육체로 온 사탄이라고 얘기한 건 실제로 그 주후 4세기에 히에로니무스라고 유명한 그 저기 교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아볼로온 외계인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으로도 볼수 있다. 자, 그러면 다니엘 어, 7장 어, 9절에 보시면은 자 이제 이러고 나서 이것을 지금 다니엘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니엘이 지금 어디로 가 있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 보좌 시, 여기가 어디예요? 심판대요. 심판대. 심판대 앞에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이 책들이 뭘까요? 책이 아니라 책들이라 그랬어요. 책들이 뭐예요? 이게 바로 행위록이에요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이거를 사도 요한도 이걸 똑같은 장면을 봤어요. 자, 같은 하나님이니까 똑같은 장면이죠. 자, 심판대 앞에 갔는데, 계시록 20장에 책들이 펴져 있고, 그리고 책이 있다는 거예요. 책들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과 저 같은 개개인의 사람들이 어, 일생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는 행위록이라고 해요. 그 책이 있어요. 저 하면은 뭐, 김 엘리사, 김 엘리사의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에 기록된 그 행위에 의하면 어, 천국에 갈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어. 구원받을 사람이. 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옆에 하나의 책이 있다 그랬어요. 이 책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자이 생명책은 뭐냐면 거기에 이름이 기록이 돼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지옥이죠 다니엘이 이걸 본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 다니엘이 이것을 봤을 때는 아 자기 민족이 나중에 저그리스도에게 당할 그 고통 자기 후손들이 당하게 될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데 7장 11절에 무엇을 봤냐면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던져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되는 거죠 끝이 있구나. 이 우리를 괴롭혔던 적이 결국은 지옥으로 불우, 불로 던져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7장 13절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계신 이한테 나가는 장면이 보여요.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인자 같은 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가장 그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로 봐요. 이게 천사가 아니라. 이 7장 14절에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리고 그에게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 분명히 예수님이 봤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자, 14장 6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다 같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예. 자, 이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 메시아의 상징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7장 19절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넷째 짐승이 제일 두렵기도 하고 난해하고. 그래서 넷째 짐승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또 다른 뿔, 작은 뿔 때문에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뭐냐? 이 작은 뿔의 존재, 이게 적그리시도인데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뭐냐면 요한 1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면 다 적그리스도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부터 요한은, 사도 요한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적그리시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까지 지금도 많은 적그리시도가 있다. 우리가 이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적그리시도는 뭐냐. 적그리시도 중에서 마지막 때에 종말에 어, 등장하게 될 불법의 사람 또는 멸망의 아들. 어, 우리, 어, 저기, 사도,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불법의 사람 또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니 멸망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적그리시도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단, 선, 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바로 적그리시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불법의 사람이거든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 저, 짐승, 적그리시도 그리고 불법의 사람은 언제 등장한다? 마지막에 등, 등장한다 그래서 어, 거기에 대한 해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작은 뿔, 저크리스도로 상징되는 이 존재는 이 짐승은 성도들과 싸우게 되고 어떤 정해진 기간 동안 성도들을 괴롭혀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된다?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고 또그 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긴다고 할지라도 누가 오냐?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직접 그 원한을 풀어주고 성도들이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얻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뎌라 그 얘기죠. 자 얼마 동안 견뎌야 돼요?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여기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다니에서 어, 7장에 25절 한 때, 두 때, 반 때는 어, 3년 반 정도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기간은 저도 몰라요 근데 한때 두때 반대로 해석을 한다 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때와 법을 고친다는 말은 어 정확하게 이제 보통 설명이 되는 건 뭐냐면 종교적인 절기의 때예요 그리고 어, 법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은 종교를 탄압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을 또 유대교를 탄압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런데 어 여기서 만약에 때만 놓고 본다면 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교황청에서 어, 타임머신을 실제로 개발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뭐냐면 시간을 장악하겠다는 거죠. 시간은 하나님만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시간과 차원과 이것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시도했던 사람이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 누구예요? 히틀러잖아요. 히틀러가 어~ 실제로 이 과학자들을 통해서 타임머신을 개발하도록 명령을 했고 그래서 어~ 거의 이게 완성 단계여서 단계까지 갔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아까 말씀드린 그 머리가 일곱, 뿌리 열. 이것이 이 짐승을 보시면 용도 그런데 용과 짐승이 그 트리오라 그랬잖아요. 아까 모양이 비슷하죠? 비슷하죠? 잘, 잘 받으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와요. 자, 이 여자와 열불 용, 열 뿔, 열뿔 갈린 용이, 어, 이 여자를 괴롭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여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스라엘을 어, 괴롭히는데 왜 괴롭히냐. 이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이 여자가 난 아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죠.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 예수님이에요. 즉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있었던 그 영적인 세계의 전쟁을 의미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여자는 또 누구냐면 이때 이, 그 여자는 어, 우리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 시대의 교회. 그래서 교회가 광야로 도망함에 1 2 6 0이 나와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한 때, 두 때, 반때 얘기했죠. 그거하고 1,260이라고 같아요. 의미가 거의. 자, 그래서 이런 그 하늘의 전쟁이 있었을 때그 나중에 다니엘서 그 10장, 11장, 12장 이렇게 나올 때 미가엘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미가엘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호위 천사예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계속 말이 나오죠. 게시록에 가서도. 자, 어,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또 얘기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제가 이것을 지지하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어, 지금 해석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그것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어, 죄를 짓지 않게 하고 돌이키게 한다면은, 그것이 유익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적인 호기심만 채우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해석들이 또 하나가 있으니까 제가 알려만 드릴게요. 이니비루라는 행성이 있어요. 별이 있는데 이 태양계를 한 3600년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5000년으로 보기도 해요. 근데 이몇 천년의 주기를 가지고 태양계에서 떠돌아다니는 이 별이 있는데 이 별은 어떤 별이냐면 파괴의 별이에요 그래서 이 별이 오면 지구가 어 거의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하나가 파괴가 되는 거죠. 충돌을 해, 하, 하게 될 때. 근데 이 별이 거의 가까이 올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수메르에서 뭐 날개 달린 태양 원반신도 결국 니비루를 상징하는 거고, 이 니비루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큐브 형태, 정육면체로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육면체에 어 이렇게 그 모선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사탄의 함대라는 건데, 용, 그, 그, 함대고 모선, 여기 안에 온갖 그 잡종 그 귀신들이 다 있다라는 건데, 어, 여기, 이 니비루를 용으로 보는 해석이에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근데 그 궤도가 이 헤르메스의 지팡이처럼 뱀이 꼬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고대신화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 실제로 이게 지금 2016년도에도 나왔고 2018년도 올해도 이게 찍혔어요. 니비루가 뭐냐면 태양이 있는데 여기 또 태양이 하나가 보이죠. 이게 태양이 두 개로 이렇게 보이는 사진이 세계 곳곳에서 실제 찍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지금 어, 궤도에 지금 들어온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 그것을 본 따서 이슬람의 메카 카바, 저, 카바 신전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게시록의 여자 얘기가 나왔죠. 그 여자의 그것을 처녀자리로 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별자리로. 그래서 별자리에 이, 어 태양, 그러니까 해를 입었다 그랬을 때 태양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예수님으로 해석했던 그 아들을 목성으로 해석을 하고 뭐 달, 그 다음에 요자리를 치고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테트라문의 시대, 우리 세월호가 있었던 2014년도 4월 16일이었죠. 그 전날부터 어 시작을 해서 어,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다리 핏빛으로 변하는 그 테트라 문이 네 번이 있어서 이것이 종말을 알리는 사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이제 짐승이 나오는데요. 짐승이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있어요. 짐승이 저크리스도는 맞는데 짐승이 계시록 가서 두 짐승이 나와요.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짐승과 똑같아요.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 열이고 그리고 표범과 곰, 사자의 중요한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42달, 42달 동안 성도들을 괴롭힌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사자, 곰, 표범 똑같은 짐승이죠. 아까 다니엘이 봤던 환상이랑 똑같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봤던 그 제국들의 모습, 제국들의 강한 모습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런 하나의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용이 짐승한테 자기의 권세를 이양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세가 세지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땅 짐승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13장에 나와요. 게시록 13장에. 근데 이거는 두 뿔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작은 뿔과는 좀 다르죠. 근데 두 뿔에 해당하는 게 이게 누구냐. 양처럼 보이는. 이게 바로 교황으로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교황으로 보고 또는 통합된 세계 종교의 단일 종교의 리더. 거짓 선지자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발그, 바다짐승과 땅짐승 두 짐승을 이렇게 보고 있고 어... 자 그런데 보면은 이 짐승을 누가 타고 있어요? 여자가 타고 있죠. 자 붉은빛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지금 여자가 타고 있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 7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어, 정치 권력을 타고 있는 종교 권력을 의미를 해요. 자 그래서 그 이것이 이게 그리스 신화긴 한데 어, 유럽연합의 실제 심벌로 되어 있죠.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어, 짐승은 누구냐면 정치 통합 지도자예요. 그리고 어, 큰음녀는 종교 통합 지도자예요. 또는 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것을 연결하는 사상적인 기반 또는 정치적인 기반이 바로 뉴에이지와 신세계 질서다. 자 17장에 가서 이제 이 짐승 또는 작은 뿔로 우리가 표현하는 이 짐승은 어 분명히 17장 8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그랬어요. 자이 시대가 언제냐면 이요한계시록이 요한이 이걸 쓸 때가 언제예요? 로마 시대죠. 자 로마 시대에 이 짐승이란 존재는 전에 있었다가 그 로마 시대까지는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중에 나타난다. 그랬으면 이거는 안티오코스사세로볼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안티오쿠스 4세는 그 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서 그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이 여덟째 왕이고 일곱 중에 속한 자고 그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며 17장 12절에 이 열불은 이 로마 시대까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그 안티오쿠스나 시리아 어, 이제 헬레, 헬라 제국의 그 말기에 있는 그 왕국으로 보는 해석은 그 맞지 않는 해석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짐승은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이 정치 지도자 그 정, 정치 통합의 지도자가 되는 적그리스도는 둘다 어떻게 된다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다 그럼 용은 어떻게 되느냐 용은 무적행으로 먼저 갔다가 불못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거짓섬지자나 짐승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바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 이계시록의 그대로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어, 계시 어, 다니엘 7장에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그 나라를 결국 얻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니까 다니엘아, 너는 그,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어, 끝까지 기다려라. 이제 그 얘기를 다니엘한테 보여드리,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자, 다니엘 8장에 이제 수렴소 어, 양의 환상이 나오는데 어, 이 지금 아까 네짐승을 봤을 때가 다니엘이 67세 정도 됐을 때고 지금이 한 70세 정도 됐을 때요. 벨사살이한 3년 정도 집권했을 그 당시고요. 자, 이때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서 공무를 보고 있죠.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몸이 어디로 가 있냐면 수산. 이 수산성은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자기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 통합한 제국이 될때 수도가 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 있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건 환상 속에 있었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뒤에 보시면 이게 환상으로 간 거예요. 이제 자 거기에서 지금 두뿔 가진 용을 보게 되는데 어이 환상은 뭐냐 이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가지고 땅에 닿지도 않고 확 날아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들이받는 거예요 이순염 양을 그런데 누가 이기겠어요 여기서? 수염소가 이긴 거예요 자이순염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렸다는 거죠 그게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알렉산더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자이 헬라 제국인데 거기서 말하는 현저한 뿔은 알렉산더를 상징을 하고 여기서 이 숫양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을 해요. 근데이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왕 다리우스 왕을 어 특별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그리스하고 여러 번 이제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국력이 쇠퇴하죠. 살라미스 해전 통해서 많이 이제 쇠퇴하게 된 상태에서 결국은 마지막 왕 다리우스 3세가 알렉산드한테 지게 되죠. 전투에서 그래서 알렉산 아, 헬라 제국이 뜨게 되고 그다음에 이 헬라 제국이 어, 알렉산더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니까 네 개의 왕국으로 분리가 된다 그랬죠. 그게 네 개의 머리 네 개의 날개로 표현이 되고요. 근데 고그 얘기가 8장에 가서. 똑같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 순념소가 큰 뿔이 꺾여요 알렉산더가 죽고 그 다음에 현저한 뿔네개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현저한 뿔 중에서 하나 시리아 쪽에서 하나가 이 작은 뿔이 나오더라 이게 안티코스 사세예요 자 굉장히 성경이 정확하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서가 이게 과연 예언서가 맞냐 이거는 이미 알고 적은 거다 인간이 이렇게 알 리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왕국은 그 남쪽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의 남방왕이라고 이제 나중에 11장에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셀레오코스, 강한 그 셀레오코스, 양강 구도로 나중에 가게 되죠. 아, 그리고 이 작은 뿔이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그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라 그랬죠? 핍박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이건 뭐예요? 그 유대인 성도들을 말해요.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것을 2300 주약까지 간다. 자, 이 안티오 이게 이제 안티오코스 3세, 아 4세예요. 자,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이고요. 어, 그다음에 이 이집트에서는 이 당시에 프톨레메오스 6세하고 7세가 있는데 이때 전쟁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벌어지는 67차 시리아 전쟁이에요. 그니까이 전쟁을 하면서 이 팔레스타인이 막 또 초토화가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십일장은 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나중에 1 1장할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지금 넘어갈게요. 자, 안티오코스 3세라는 왕은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는데 이 왕한테 어, 딸이 있었어요. 그게 클레오파트라 1세인데이 왕이 이 이집트의 포톨레미오세하고이 전쟁을 이 이집트하고 서로 이게 전쟁을 하면서. 어, 이 이집트를 무너뜨릴 방법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딸을 줘서 딸한테 너 거기 무너뜨려라 이렇게 임무를 예, 준 거죠 그런데 이 딸이 결혼해서 남편을 너무 사랑하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빠를 거역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아, 그럼 영토를 바다 쪽으로 넓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 로마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로마 장군이 유명한 스키피오 장군이고 한니발 장군이 이미 어, 이때 한판 져가지고 일로 도망간 상태예요. 그래서 안티오코스하고 붙어서 한판 벌리는 게 마그네디샤 전투인데 여기에서 지게 돼요. 안티오코스 3세가.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뜨게 되고 어, 시리아 왕국이 지게 되는 거죠. 이때 마그네시아 전투에 전쟁 배상금을 물게 돼서 안티오쿠스 3세는 자기 아들인 안티오쿠스 4세를 로마의 인질로 보내고 1만 5천 달란트의 큰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되니까 그걸 물그 갚으려고 하다가 신전 약탈하다가 맞아 죽었다고 그때 설명드렸죠. 네. 자그 안티오쿠스 4세는 지금 인질로 가 있는 상태에서 그 아들인 어, 큰 형이죠. 형인 셀레오쿠스 4세가 왕이 됐는데 신하인 헬리오도루스한테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인 어 데메트리오스 1세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고 그 안티오코스 4세가 또 이렇게 트릭을 써요. 뭔가 이제 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의문사 당한 것처럼 해가지고 결국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올라요. 자기 조카를 죽인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어 그것만 한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의 대제사장 어 진짜 정통 제사장인 오니아스 3세도 살해를 해요. 그리고 돈 받고 어, 다른 제사장 야손에게 넘어가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안티오코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집트하고 또확 전쟁을 벌이는데 그, 그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이제 이때가 6세 7세인데 그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고 전쟁을 벌이는 도중에 어,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 이집트를 공략, 공략하고 이집트에 그 친이집트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대 유대 땅에 있던 친이집트 세, 세력들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8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을 해요. 자 그게 이제 7차 전쟁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 그 6차 전쟁이었고 그 다음에 어, 7차 시리아 전쟁은 뭐냐면 내친김에 이제 완전히 이집트까지 정복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는데 그때 어, 로마의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가이우스 라에나스라는 사람이 로마 장군이 와서 그때 안티오크스한테 돌아가.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할 시간은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원을 딱 그려요. 서 있는 그 자리에. 이원 나오기 전에 결정해. 그래서 안티오크스가 어쩔 수 없이 돌아가요. 로마랑 상대를 할순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분이, 어, 분을 사귀지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완전히 그 유대 땅을 쓸어버리죠. 그래서 막신전을 제우스상을 세우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경 다 찢고 뭐 할례 못하게 하고 아별 짓을 다해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마카비 혁명이고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성전 재봉원을 하게 돼요. 나중에 이 용감한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봉원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한우카 수전절의 그어 저기 원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성전 재봉원을 한게 BC 164년인데,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안티오코스 4세는 사망을 해요. 자, 지금까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요? 안티오코스 4세가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의 가장 그 근접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 성경의 학자들은 계속 이 안티오코스 자체가 적그리스도다 또는 적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모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실제로 그 고통받은 시간, 이 핍박받은 시간이 언제냐 2300주야라 그랬는데 이거를 뭐연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날짜를 계산을 해보니까 어, 제우수상을 갔다가 성전 내에 둔 때부터 성전을 다시 이 유다 사람들이 되찾은 시간까지가 1,150일이에요. 그래서 2,300주야를 반으로 쳐서 1,150일로 보기도 하고 이거를 다 합쳐서 2,300일로 봐도 실제 오니아스 3세 대제사장이 살해됐잖아요. 그때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7장에서 이 한때, 두때, 반때가 2,300주야처럼 또는 이 다니엘 12장에 나와있는 것도 또 똑같이 한때, 두때, 반때 1 2 9 0일 1,335일이 나오고요. 계시록에서 어, 한때 두때 반때가 또 나온다 그랬죠 자 이렇게 또 42달 다 같은 3년 반 정도가 돼요 자이 어떤 것을 말하냐면 어떤 정한때가 있고 그 정한 그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모든 것이 끝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니엘이 모든 환상을 듣고 났더니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어 이때 이미 노인이잖아요.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이 구절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이게 수산성까지 간게 아니라 왕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있다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한 200년 후 일어날 일들을 다 보게 된 거다 그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9장에 다니엘의 회개와 금식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자 다니엘이 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간다는 것을 갖다가 깨닫고 기도를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기도를 해요 이 나이가 81세 정도 돼요. 근데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사자굴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해예요. 자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바, 바벨론이 멸망했죠. 페르시아가 침공에 들어와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벨사살 왕이 죽고 그리고 새로 어, 오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다니엘이 되죠. 근데 됐는데 또 모함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가게 되는 그 사건인데 이때 다니엘은 그러면 무엇을 왜 기도했을까? 자 바로 이 고레스 신령이 내려진 거예요 이때 자 다리오를 이제 고레스로 똑같은 인물로 거의 보기 때문에 자 이때 어, 고레스가 뭐냐면 그 너희 민족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서 그리고 특히 어, 유다인들은 가서 너네들 성전을 어, 지어라. 그래서 최초의 종교 자유 선언문이라고 해서 키루스가 이 실린더에 쓴이 종교 칭령이 지금 현재 뉴욕의 유엔 빌딩에 그 사본이 전시돼 있어요. 자 이제 이 70년이 차 간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달았고 자기가 실제로 잡혀온 기간도 한 67년 정도가 돼가고 있다는 라 것을 깨달았죠. 자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를 했는지 보세요. 자 9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교례를 떠나 싸우며 자 이게 지금 다니엘이 죄를 지었어요. 다니엘은 이 시대의 의인이라그랬죠 다니엘이 지은 죄가 아닌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지금 우리가 우리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가 기도하면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여도 좋으니까 우리 민족이 돌아가게 해달라니까. 자 이미 돌아가기로 결정은 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회개와 금식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을 보세요. 왜 이런 재앙이 자기 민족한테 찾아왔는지를 지금 레이기 26장 이 율법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어요.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함으로 이 재앙이 내려졌다. 그래서 일곱 배, 일곱 배, 일곱 배. 계속 가죠. 결국은 그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는 것까지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가게 되죠. 자, 그러나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던 땅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너희들은 돌아올 수 있다. 다시 내 언약을 기억하면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것을 레위기에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 하나님 이제 우리 내가 우리가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 민족이 회개합니다. 내가 우리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즉 출애굽 이미지죠. 이건 뭐냐? 애국당에서 가나안에서, 애국당에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을 한 것을 여기에서 이제 포로 기한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우리 민족이.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순간에 바로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어, 왔다는 거죠. 저녁 제사를 지낼 때는 어, 실제로 오후 한 3, 4시경이었는데 제사를 그 땅에서는 지낼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간에 바로 이 놀라운 70일에 유대인들한테 주어진 이 시간표, 타임 스케줄을 비밀을 다니엘이 계시를 받는 거예요. 자 이걸 알려주려고 가브리엘이 날라온 거예요. 자 뭐라 그러냐면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대요. 하늘에서 그래서 내가 이걸 알려주러 너한테 왔다. 자 71회가 기한이 지난 정해졌고 그때가 되면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그러면서 이 플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시간이에요. 71회라는 것은 유대인들한테 주어진 마지막 때의 시간인데 원래 한일에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인데 그러면은 어 일주일로 계산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게 7년으로 해석을 해요. 7년 그러면 70이래면 몇 년이에요? 490. 예, 490년이죠. 그래서 490년이 주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래요 처음이 시작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부터 시작을 해요. 자 페르시아에서요. 이 고레스 그다음 그 왕의 그 혈통은 캄비세세로 끝나고 새로운 왕 다리우스가 등장을 하고 그때 어, 밑에 아닥사스다, 에스더 다음, 에스더 남편 다음에 아사, 아닥사스다 삭아 1세가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 처음에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가 명령을 하죠. 고레스왕 원년에. 에스라 일장에 그랬는데 여기에 원래 있던 원주민들이 어, 반대를 해요. 거기 혼혈족들이. 바, 거, 깨워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깨워주지 않으니까 반대를 해서 투서를 넣어서 건축을 중단을 시켜요. 그게 바로 에스라 사장이에요. 그래서 건축을 중단을 언제까지 시키냐면, 언제까지 중단시킨다 그랬어요? 18년 동안을. 18년간 중단됐다가 다시, 어, 이것을, 주, 다시 짓는 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때까지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하게 될그 학계나 스가리아, 이 선지자들이 돌아와서 다시 막 그, 그, 스루파벨과 예수한테 그 용기를 줘서 다시 짓게 만들고 또 다리오한테 다시 투서를 넣고 그래서 결국은 나, 어, 짓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중건령은 성전의 중건령이 아니라 에스라와 느에미아 때, 느에미아 때 주어지는 그 성벽 중건령이에요. 자, 이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에스라와 느에미아 때 이때는 성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벽을 짓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1세 밑에 그, 그 술관원으로 있던 느에미아가 부탁을 해서 가서 성벽을 중건을 해요. 근데 9장 25절에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바로 고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역시 그산발라시나 어, 도비아 게셈 우리 공부 그때 하셨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건의 영은 성벽 중건영이고 이때부터 7일회가 지나요. 7일회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26절 62일회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정확하게 그때 누가 돌아가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그러면 끝나면 그게 끝나느냐 그 다음에 한일의 동안에 여기서 말하는 이 멸망의 아들 가,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 일의 마지막 한 일인데 그러면 바로 이어서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바로 그 다음에 오지를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데 어, 마카비 시대로 그냥 이거를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칠, 마지막 그 한일의 때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안티오코스다. 근데 아까 제가 이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 그 로마 장군 티투스의 예루살렘 공격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 로마 시,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유, 이제 완전히 박살을 낳는 때가 AD 70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그랬냐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선 것을 봐야 되죠.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선 것을 봐야 되는데 성전이 존재를 해야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설도 맞지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요즘 등장하는 해석이 뭐냐. 간격적 해석이라 그래요. 종말시대 이건 뭐냐면 어, 유대인의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부터 끝났다 69일회가 주9 끝났고 마지막 한일회는 한참 있다가 막판에 가서 끝날 때 다시 한일회가 주어진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 이렇게 보는게 간격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시간은 왜 중간에 필요하냐 요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같은 이방인의 시대라는 거죠. 즉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어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어는 우둔한 것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어 너희들이 시간을 하나님이 거기서 중단을 시키시고 그때부터는 이방인이 구원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 수가 다 차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수가 다 차면 그러면 다시 그 다음부터 너희들의 시간 유대인의 시간 한일회가 마지막 인류 마지막의 한일회가 시작이 된다 그얘기예요그 시간은 지금 아직 시작이 안됐다라는 거죠. 그게 그 시간은 어, 이어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된 그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에루살렘 통치 역사에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이 등지 1948년도에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간격적 해석이 이제 사람들한테 더그 이해가 쉽게 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지지하는 그런 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뭐냐면 어, 이게 지금 이슬람 그 바위 돔이 있는 곳에 예루살렘에 그 옆에다가 제3성전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이 굉장히 많이 진척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가 거기에 어어 어, 거기서부터 이제 지금 이제 한일회가 끝난 다음에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어, 다니엘서 2장에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지금까지 이수하에 세워지고 망하고 그리고 또 세워지고 이 나라들이 반복되는 그 피비나는 역사, 이 고통의 시간을 보면서 과연 이 시간이 언제쯤 끝날까? 다니엘은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정말 언제쯤 예언대로 해방이 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지이 7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이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기이 민족의 죄를 대신 통회하면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러던 중에 바로 이 71회의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71회 계시의 중요성은 그것이 언제 시작됐고 또 언제 끝나고 또저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것을 알려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의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이 차면 반드시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의 역사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를 지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그것이 인류의 죄든 천사들의 죄든 성경은 똑같이 그것이 불순종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불신과 교만이었습니다. 그 교만이 마음껏 펼쳐진 무대가 우리가 아는 인간 왕들의 제국의 역사이고 그 최고 절정이 바로 종말의 때 등장하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맘대로 살겠다는 것이 죄의 본질이고 적그리시도의 시작입니다. 비록 한정된 시간이긴 하지만 악의 상징인 적그리시도에게 성도를 핍박하는 권세가 마음껏 주어지는 이 마지막 한이회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인류를 범직해한 타락한 천사들 용과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해봐도 결국은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분명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000년 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던 구원주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면 죄의 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늘 군대와 함께 무서운 심판주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순종의 아들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제 맘대로 날뛰며 성도를 핍박하던 짐승 권력도 또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 권력에 붙어서 하나님을 배신한 거짓 선지자 종교 집단들도 그날이 되면 모두 죄와 함께 불못에 던져져서 끊어질 것입니다 그날 이후 영원한 나라에서 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감히 3일체 하나님께 반역을 꿈꾸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창조주에게 반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지금은 마지막 때 말세입니다 2800년 전 요엘 선지자는 이미 메시아가 오신 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그때가 이미 마지막 때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의 시간은 이미 마지막 한 일을 남겨두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이 말세에 이방인들,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한 일에 전에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차면 다시 이스라엘의 마지막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소망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말세시대, 성령시대, 교회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야말로 성경대로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신부들과 이방인의 신부들이 하나가 된 성도들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으로 죄를 이기는 거룩한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끝까지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 영원한 의가 이 땅에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성도들한테 휴전도 안식도 없습니다. 그날이 되면 성도들은 비로소 죄에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돼서 영원한 나라로 진정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 단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로 영원한 위의 나라, 그 나라에 돌아가시기를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